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카논제이입니다 어 여러분들 그 수면하실때 어, 어떻게 잘 주무시나요? 저같은 경우에는 음, 코를 굉장히 많이 구는데요 코를 많이 굴거나 이갈이를 조금 하고 알른다고 해요 뭐안좋은것 타야죠? 어 그래서 제가 제품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들고온건아니고요 어, 최근에 이제 소소한 공모전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코골이, 큰 제품이 있더라고요. 제품 이름은, 코잠잠이에요. 코잠잠, 잠잠 하라고, 네, 지으신 것 같고요. 어, 한 번, 일단은, 박스부터,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그... 딱 열었는데, 한 장을 보내주셨어요. 음, 이렇게, 한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한 장이 아니네? 두 장이네요? 박스를 아직 열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어, 박스가, 네. 조금 큰 편이네요. 박스가 큰, 뭔가? 아, 안에 3개가 들어. 있고, 1박스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3개의 SML 열박스 많이 붙어주 되는 건가요? 네, 어, 드, 굉장히 독특해요. 그 의료기기, 의료기기로 등록이 되셨어요. 지금 이제 코담장 같은 경우에는 비강을 확장시켜서 코골이를 풀이래요. 특이하게도 위에서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측면에 여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제품 꺼냈습니다. 정말 심플하죠? 크게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확실히 라지는 커요 근데 이렇게 두 개는 정말 조금 차이가 근수하게 네 나고 있죠 오, 얼굴이 굉장히 크게 나와서 아 이게 두 장이 아니지? 어? 라지? 라지아 아닌 거 같아 호를 한번 풀고 네 일단 먼저 스몰 한번 껴 볼게요 이렇게 잡고 일자을 잡고 눌려서 이렇게 해서 여고 어? 오! 우와, 우와. <웃음> 잠깐만 제가 왜 놀랐냐면요 이 지금 겨울이잖아요 사실 겨울인데 숨을 굉장히 편하게 쉴수 있어 호바람 소리 들리세요? 보세요. 숨을 잘, 겨울에 숨을 잘못 쉬었거든요? 근데 얘딱 끼니까 얘를 끼니까 숨 쉬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이, 이 제가 이제 살짝 들창고 해서 티가 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티가 안 나죠? 그리고 이게 전체가 실리콘이다 보니까, 예, 네, 크게 부담감이 없어요. 너무 말랑말랑해요, 소재가. 얘랑번 꾸겨볼게요. 꾸기면 정말 잘 꾸겨져요. 이렇게, 작은 게, 피면은, 그 돌출된 고정링이 있는데, 얘가, 살짝, 예, 네, 진짜 면밀히 차이 안 나는데, 얘가 형태를 잡아줘요. 그러니까, 겨울에 코막히시는 분들 있죠? 추천하고 와 잠깐만 다이아 빨리 들어와 봐오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야>, 신기하지 오음 <웃음> 신기하지 <웃음> 어. 잘못하다 이렇게 넣어 아 여기 위로 고리가 있잖아. <웃음> 되게 신기하지 않나? 숨 되게 잘 해주지 않나? <웃음> 어, 뭐, 뭐, 왜 이러지? <웃음> <웃음> <웃음> 왜? 달아진 <않는데>? 게, <웃음> 게가, <거> <웃음> 않나? 걔가.. 어, 더 낫지 않나? 이게 더잘일 화면 커요 숨은 아깝게 더 잠수인 것 같은데 맞지? 자 이게 여러분들 치수가 정확한 걸 써야 돼요 자 <웃음> 아니 이게 코골이 그래도 코골이를 하는지 안하는지 오빠는 이거 필요하겠네. 오빠 밤에 잡아보 내가 확인해볼까? 오빠 코를 고는지 안고는 만약 오빠가 코를 고면 이거를 사지 말라고 쫓아할 거고. 어, 이거 근데 오빠가 워낙 심각해서 웬만하게 오빠를 칠할수 있는 거는 원래는 엄청 신기하던게코 이걸 코에 넣으면 분명 답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케이 얘제 부르지 마요. 원래 기존에 쓰던 코골이품이 있어요. 이거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일 큰 거랑 제 기존에 있던 제품이랑 딱 비교해보면 크기 차이가 엄청나죠? 크기 차이가 진짜 엄청나요? 크기 차이가 엄청납니다 네, 제가 얘가 기존에 쓰던 거고 얘가 이번에 받은 거 이거 심지어 네, 라지 사이즈에요 얘가 미디움 사이즈고요 더 작아지죠? 뭐, 뭐라 뭐 해야 되지? 탄성이 전체적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코에 끼면 코가 좀 아팠거든요. 일단 빼고 저걸 옷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끼면 되는데 뭔가 코가 지금 벌써 맹맹이군요 일도한게 아니라 이걸 끼면 코가 더 막혀요 콧물이 자꾸 나오요 이거 끼니까 얘가 엄청 얇죠? 엄청 얇은데 이띠 하나로 옆에 있는 띠 하나로 코를 확장시켜주는 느낌이면 얘는 구멍 크기는 똑같아요 얘랑 구멍 사이즈랑 구멍 크기는 똑같은데 옆에 실리콘이 너무 두꺼우니까 코에 넣었을 때 코가 너무 아파 그리고 얘 끝까지 다안 들어가요. 네. 실리콘 크기만 봐도 이래 엄청 커요. 어 굳이 단점을 꼽자면 첫 번째 단점이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점.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 뺄때 어, 지금은 안 묻었는데 하나를 사면 코구멍 크기가 다른 친구들 세 명을 모아야 된다라는 점. 친구가 없는 저한테는 조금... 어, 이거 세 개를 어떻게... All uh -huh.